초고도 비만의 특징. 세자리 몸무게로 단련된 종아리. 다리만 근육질인 미친 몸매. 턱걸이 개수를 늘려서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 살까죽이 전보다 얇아지면서 이런 날씨도 추위가 느껴진다. 내 인생 가장 추운 겨울이 될것 같아서 걱정이다. 가끔 균형 감각에 이상이 생긴다. 잘못 먹어서 그런 것 같다. 날씨가 추워진 만큼 평소보다 많이 먹어줘야 하는데 이런 쌀쌀한 날씨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쪄서 점심 밤량을 줄이다보니 영양분이 부족한 것 같다. 가을 겨울은 다이어트 쉬어가는 계절인가 보다 음식 참는 게몇 배는 힘들다. 집에서 못하는 물구나무서기는 부드러운 모래 위에서 연습을 시작했다. 생각보다 팔이 잘 버텨서 놀랐다. 문제는 용기. 넘어질 생각에 과감하게 올라가지 못한다. 부상 위험이 큰 운동이라서 준비 운동은 꼭 하고 해야 한다 앞구르기로 단련된 몸은 이 정도 충격중이야 아프네 벽이 있는 공간에서 먼저 연습을 해야겠다 87kg 진입 치팅의 몸무게다 팽이버섯은 가격이 확 올랐다 미친 물가 한동안 총알송이버섯으로 먹는다 신상 소스 하나씩 맛보는데 결국은 순정이다. 요즘 털이 많이 자란 개토끼. 이 시기를 털 쪘다고 표현한다. 털이 두툼해지면서 몸집이 1.5배 정도 커진다. 털 날리기 전까지는 이쁘다 개토끼 종견들이 털날림으로 유명하다. 털에 민감하신 분들은 키우기 힘든 종이다. 소소한 근육량 유지운동. 털진개코트 폭신한 뱃살 쿠션이 없어서 그런지 요즘은 품속으로 잘안 온다.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뽀뽀 강만 나오면 막 덤비는 개토끼 30초씩 하는 운동을 1분씩 늘리면서 운동 강도가 높아졌다. 깔짝 하체 근육 유지 운동 턱걸이는 조금 있으면 두 개가 기본이 될것 같다. 이번 겨울 추위가 걱정이다. 비만으로 살면서 추위는 걱정 없이 살아왔는데 살 빠지면서 추위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빠진 지방 가죽 옷을 대신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아무리 추워도 운동은 꼭 유지할 거다. 이번 겨울만 잘 보내면 목표보다 일찍 나를 완성할 수 있다. 처짐 없는 완벽한 띠띠를 위해서 내가 뭐가 되는 거냐?